하반기 대구와 경북에서 1만 4천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6.1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7월부터 연말까지 대구 경북의 아파트 28개 단지, 총 1만 4천 79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087 가구로 절반 이상 몰려있고 경북이 4,992 가구다. 하반기 분양 물량은 지난 상반기 1만 1,233 가구, 청약홈 기준보다 25.3% 많은 수준이다. 이는 그간 공급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규제 해제와 동시에 분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규제 영향을 받았던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동시에 경북 경산 동지역도 규제 영향권을 벗어났다. 이로써 대구 경북권에서 규제를 받는 곳은 대구 수성구 포항 남구 동지역 두 곳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역 청약 시장은 규제 해제 지역을 필두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요건이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다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전매되고 택지개발지구 제외 및 재당첨 제한도 없다. 규제 해제 전 온기가 감지된 시장이 더욱 해소될지도 관심거리다. 국토교통부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경북 미분양 주택은 5,369가구로 전월 5,938가구 대비 9.6% 줄었다. 4월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았던 대구 6,827가구 역시 5월에는 6,816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 해제로 당장의 극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겠지만 미분양으로 침체됐던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로는 충분할 것 이라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청약요건 세제 완화로 무주택자와 투자자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청약시장도 반전을 꾀할지 주목된다.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대구와 경북에서 분양 아파트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달 경북 칠곡에서는 대한토지신타기 칠곡 외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50총 352가구 규모다. 단지 바로 앞에는 근로자 약 1만 명이 근무하는 외관 일반산업단지가 자리에 있다. 같은 달 구미에서는 HJ중공업이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를 선보일 계획이다. 총 756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41에서 84, 42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더버거리에 비산초, 심평초가 위치한다. 이어 9월에는 태형건설이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아파트 24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산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펜타일즈프르지오 3차 전용면적 69에서 113, 총 1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보권의 대구 지하철 2호선 4월역이 자리한다.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이달 두 곳에서 새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서구에서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이 공급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75시를 합쳐 총 837가구 규모다. 최고 39층 높이 초고층 네. 주상복합 단지로 지난 3월 개통한 KTX 서대구역이 가깝다. 남구에는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이차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 전용면적 84에서 174, 977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266실로 구성된다. 도보권에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위치하며 영남대학교 병원이 가깝다. 지난달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미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피 하락한 82.3%로 나타났다. 이 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성파고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아파트단지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 41.2%, 세입자 미확보 33.3%, 잔금대출 미확보 2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택매각지원사유가 지난달보다 9.7%포인트 증가했다. 서현승 주사년 연구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확대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지역별 입주율은 수도권이 89.4%에서 86.7%로 2.7%포인트 하락했고 6대 왕역시는 82.9%에서 82.5%로 낮아졌다. 기타지역은 79.4%에서 80.4%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72.6에서 68.3으로 4.3피나 낮 i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9피 7 8 r 71.0 광역시는 0.2p 69.0 68.8 기타지역은 6.1p 73.0 66.9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5.6p 57.6 52.0 와 대전 1.3p 77.7 76.4 전남 12.2p 80.5 68.7 경북 7.0p 73.6 66.6 등 4개 시도는 입주 전망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경남만 6.6p 68.4 75.0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연구원은 입지 전망지수 하락에 대해 미국이 이달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면서 한국의 빅스텝도 예견돼 경기 침체에 올려 대출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